어,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강의 천년왕국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지금 목소리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 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총 6천년으로 본다면 아담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처음 이2 0 0년간은 모든 민족의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 예수님의 이 초림 즉 십자가 부활 사건 때까지의 약2 0 0 0년을 이스라엘 민족의 때로 보죠. 그리고 이 초림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환란기까지의 이 2000년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때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어지는 천년의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천년왕국 시대인데요. 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즉 지구 위에 천년 동안 새로운 왕국, 즉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인류의 총역사는 성경에서 말할 때총7 0 0 0년이 된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은요, 이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과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웠던 육하원칙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 여섯 가지에 입각해서 기술하는 그런 원칙이었죠. 자, 이번에 이 천년왕국 강의 시리즈에서는 어, 바로 이육화 원칙에 입각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일강에서는 천년왕국이 무엇이며 누가 들어가는가 어, 즉 천년왕국의 정의와 그리고 그 주체, 구성원이 누구인가 이강에서는 언제, 어디서 그것이,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이 3강에서는 천년왕국의 이 목적과 방식, 이유, 한마디로 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천년왕국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것처럼 성경을 부분 부분 다 찾아보면서 본문을 어, 직접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이 환란기의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어,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켜면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모든 그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라이징을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환란기에 어, 가서도 어, 흔들리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천년왕국에 대한 장은 계시록 20장이 대표적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천년이란 말이 총몇 번이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세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뱀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두려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천년이란 말이 총몇번 나오죠? 네, 총 여섯 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천년왕국이란 말이 어디 나오나요?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거나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계시록에 명확하게 천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왕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처럼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또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것이 천년 왕국이 되는 거죠. 어, 영어로는 이제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왕노릇한다는 말은 어, 이 어원이요. 헬라어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치하고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바로 어, 성도들이죠. 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로를 탄다. 이런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천년왕국이란 말이 구약에 나오나요? 이거는 계시록에만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신약에 가서 그냥 나온 사상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언된 나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10편 72편입니다. 자, 이 10편 72편은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거의가 다이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2편 2절, 그리고 4절, 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리고 4절이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닷가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자, 여기에서 이 그는 누구냐?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 왕의 아들, 즉, 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그는 누구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윗도 이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했었죠. 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요. 솔로몬이 물론 지혜로 재판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 공의와 정의의 주체는 메시아다. 그리고 팔자를 보시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또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영역, 즉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시0편 72편은 이 대표적인 천년왕국의 예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어, 잠시 후에도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 여러분들이 어, 책갈피나 뭐 다른 것으로 표시하셔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로 들어갈게요. 자이사야서 9장이에요. 자 6절부터 어, 이번에는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어, 여기에서 지금 한 아들이 나오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어, 우리가 여기서는 한 아들 한 아기 했기 때문에 초림사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림사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인 동시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 그리고 사람인 동시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평강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요. 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어서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표시하시고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표시하세요. 자이 다윗의 왕국이란 말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사야가 있기 전에 있었던 나라인가요 후에 있었던 나라인가요 네, 당연히 다윗의 나라는 원래 전에 있었죠. 이사야는 후대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에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을 때그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오게 될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예언한 말씀이다. 구약에 가서는 딱 천년왕국이다 이런 그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천년왕국이란 말이 구약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묘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다? 다윗의 왕좌 또는 다윗의 나라 또는 다윗의 왕국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어이 나중에 이 1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6장 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것이요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여기서도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왕위가 세워지는 나라 이것도 역시 무엇이다 천년왕국이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아까 찾아봤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어,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냐 라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메시아가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 지상의 왕국이다 자이 말이 중요해요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천년 동안 땅을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10편 72편 2절 아까 찾아봤던 본문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여러분들 표시 꼭 하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정의와 공의는 이 땅에서 완전히 행해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러면 그것이 집행이 되고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10편 72편에서 그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그랬을 때이 공의와 정의는 천년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지상에서 실현되는 왕국이다. 공이, 이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해요. 이것은 옳은 것,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의, 로도 번역이 되죠. 어떤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정의는 좀 약간 달라요. 자, 이거는 원어로 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판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법도, 개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공의는 어, 진리, 변하지 않는 옳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어, 윤례, 규칙 또는 법도, 이와, 이와 같은 쪽으로 어, 더 해석이 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공의는 righteousness가 되고 그리고 정의는 justice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만 중요한 본문을 한번더 찾아보면 이사에서 11장 보겠습니다. 자, 2사에서 11장 4절과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그리고 이사에서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그리고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는 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자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은 뭐죠? 정의죠 자이 정의를 이방에 베푼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나요? 없었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것도 온 열방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본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65장의 22절과 23절을 찾아보실게요. 22절,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어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는 말이에요. 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2000년 왕국은 열심히 일한 자와 게으른 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가 똑같이 평등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내내 놀고 먹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은 그것을 누릴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돈 가지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죠? 노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회는 어떻게 돼요? 일하건 일하지 않건 모두가 다 똑같이 못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일부만, 권력을 가진 자들만 그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세상이죠? 평등을 부르짖는 공산주의든 자유를 부르짖는 자본주의든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든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될 때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편 72편 7절에서요. 아까 찾았었죠? 자, 거기에 7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로다 자, 여기에서 이 평강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사에서 2장을 볼게요. 자, 이사의 2장 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어, 그리고 아까 찾아보았던 어,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평강의 왕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평강 그리고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모궁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평강. 어, 그리고, 미가서를 볼게요. 자, 미가서 5장. 자,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이라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앞부분은 초림 사건이 맞죠. 자 그런데 뒷부분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이라는 것은 초림 사건 때 성취된 본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마지막 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이라는 이 예언은 재림 때의 메시아의 왕국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 예언이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장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전쟁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전쟁이 없는 상태죠 원수가 없는 상태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강 이제 히브리어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은 원수를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어원이 되는 샬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갚아주다 보복하다 그리고 어, 끝나다 완성되다 컴플리트니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원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왜 천년왕국 때 이렇게 평강이 있고 전쟁이 없죠? 원수가 되는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 때 잡혀서 어떻게 돼요? 무적행이 갇혀 있죠. 몇년 동안?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동안은 이 메시아가 통치하면서 평강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천년 후에는 이 평강이 지속이 안 되냐? 사탄을 다시 풀어주시죠. 풀어주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3강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강의 나라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인데요. 자이사에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에서 11장 구절을 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어떻게 표시하시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예언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사에서 1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 나라 백성들한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 작은 자로서 큰 자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통치자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직접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봐, 봤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라 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 예, 천년왕국이죠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것을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어, 이중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시대를 예언한 말이고 성취된 본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열방나라 할것 없이 온 세상에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지금까지 교회시대 역사상 있었나요? 없었죠? 아 그러면 전 세계가 교회가 되면 그러면 이 예언은 성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도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카톨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다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억지로 카톨릭 성도로 입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 속의 오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 국한시켜서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신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다? 천연왕국이다. 천년왕국이 되어야만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나라의 네 번째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 심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왕국의 모든 백성이 다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왕국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보시게 되면요. 그 신상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는 이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구리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목과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에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서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이 본문도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셔서 4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각각의 이 성분의 이 나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왕국이에요. 이 마지막 역사의 왕국이 쇠와 진흙으로 섞였는데 이 쇠와 진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다른 민족과 그들이 섞인다그랬을때이 다른 민족의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킹잼스 번역과 그리고 이제 원본에 보시게 되면 이게 씨로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원어에는 제라라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보다는 이 종자 씨 이런 거와 그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는 씨가 서로 섞이는데 어떻게 섞이느냐 철과 흙이 섞인다는 거예요 흙은 인간을 말하죠 사람은 이 클레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시와 섞이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 열국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인간 역사에서 그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한 나라에다가 여러분들 말쿠라고 적어 놓으세요. 말쿠. 자, 이 말쿠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말쿠트라고 해요. 이 말쿠라는 뜻은 나라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그 자체가 왕 또는 왕국, 통치권 또는 주권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을 때는 이 나라는 한 왕을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왕국을 세웠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천년왕국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에 가서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직접 불로 그 왕국의 반역자들을 심판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반역자들이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나라가 후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권은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천년왕국에서 시작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국권이란 말도 결국은 똑같이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말쿠예요 말쿠트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할때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쿠다 말쿠라는 말, 말쿠트라는 말의 그 어어는 뭐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라크 말라크가 이제 왕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다스리는 뜻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온 말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라크에서 왕이라는 멜레크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천년왕국의 통치자는 영원한 통치권을 가진 메시아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은 또 어떤 나라인가 다섯 번째 특징인데요. 어,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저주라는 말이죠. 자, 이 저주의 결과 어, 이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돼요. 그 수고라는 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저주를 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한테 있었던 축복이었죠. 자,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럼 인간만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온 세상에 이 피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8장 해보시고요. 자,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해방이라는 말이죠. 저주를 받아서 묶임을 당해서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과 온 세상에 임한 이 저주가 언제 그것이 해방된다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이 지상에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이 피조물에게 임했던 저주가 깨어지고 종로를 탄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날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에서 11장, 아까도 살펴봤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6절부터 한번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체크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11장 6절부터, 자, 11장 6절부터 9절까지에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인간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어, 저주를 받았던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죠. 자, 강한 동물, 일이나 표범 같은 강한 동물이 어, 약한 동물,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 같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어, 그러한 일도 결국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어, 땅이 저주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된 사건이에요. 물론 인간에게 동물을 육식으로 허용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였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이러한 약육강식이 허용이 된 것은 그런 법칙이 허용이 된 것은 역시 어,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 즉 아담 타락 사건 이후로 보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이러한 저주도 이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이리가 어린 양과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논다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가 어, 이러한 그 살찐 짐승을 같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고요. 또 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이러한 사나운 육식동물들도 어, 초식동물들처럼 어, 풀을 먹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지금은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곳에서 장난치다가는 몇분 내에 바로 급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이런 모든 해됨이나 상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조차도 이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르기 때문에 서로 해대고 상함이 없는 안전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또이 어, 피조물들 중에서 저주받은 땅이 인간에게 가시덤굴과엉겅퀴를 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35장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거를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메모라이징을 해 두시고 또. 이 컨텐츠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자료들을 나중에 찾고 싶어도 아, 그때 그거 찾아둘걸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천년왕국 아 그때 엘리사 목사님이 천년왕국은 몇장몇장몇 장, 몇 장, 몇 장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디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트 필기를 잘 해놓으셔서 어, 이거 없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지 못할 거면 뭐하 성격 공부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셔야 돼요. 네, 그때 가면 목사님들도 없어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1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6개월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35장도 이사야서 35장도 대표적인 천년왕국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딱 하면 여러분들이 아 11장, 뭐 35장, 그다음에 뭐 41장, 55장, 65장, 66장 뭐 쭉쭉쭉 나가시면서 아 이거 전부 다 천년왕국 얘기야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35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은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그랬죠? 어, 그리고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다 그랬어요. 또 4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사막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세이나고 광야가 모시되게 한다. 이 말씀은 전부 다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실제 나라를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게 될환란기 이후에 웃게 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까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찾았던 본문이니까 거기 보면은 아까 맹인이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린다 그랬어요. 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 입장에서 봤을 때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의 이 메시아의 왕국은 워낙 먼 시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게 돼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였다 그랬죠? 예수님이 실제로 초림하셨을 때도 병든 자들, 즉, 어, 맹인이 눈이 밝아졌고, 못 뜨는 자가 귀가 열렸고, 저는 자가 뛴 사건이 있었죠. 말못 하는 자가 말하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셔서 그 세상 전체를 통치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그 나라에 병든 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2000년 왕국에는 장애인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장애인들이 존재하지 않게 모두 치유받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에서 65장 말씀인데요 아까 이사에서 65장은 찾았지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펴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곧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일이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수명이 연장이 된다는 말인데 수명이 연장됐던 시기가 언제였었죠? 거의 사람들의 그 수명이 천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홍수 전 시대예요. 노아의 홍수 전 시대. 그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돼서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은 70 이었고 강건하면 80 이렇게 7 80이 기본적인 수명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저주 받은 자라 그랬어요 어, 이 65장 22절에 보면요. 내네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그랬을 때이 나무의 수환은 보통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는 천년까지도 살게 되죠.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의 그 근거구절로 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의 수명이 그냥 천년왕국 동안에 특별한 뭐 질병도 없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길게 살겠어요. 그래서 수명의 연장이 되는 건강과 수명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야, 6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럼 천년왕국에 한번 태어나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그 안에서 어, 살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아주 극소수는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도 다스, 이제 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메시아의 통치가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통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 통치의 기준이 뭐예요? 의, 공의와 정의죠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그 통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메시아에 의해서 직접 심판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겠죠, 함부로. 이것이 바로 이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경작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와 그 과실들 그리고 곡식들을 얻어도 어느 한순간에 누가 불을 지르든지 또는 기후재앙에 의해서 방음이 나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재난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죠.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에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어, 이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되는 그런 세상이겠어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아마 가장 살고 싶은 정말 진정한 유토피아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또 에스겔 34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불 가운데 잘지라 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목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에스길 34장의 같은 본문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에스겔은 다윗의 전시대 사람이에요? 후시대 사람이에요? 후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앞으로 또 내종 네 다윗을 세운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임하게 될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악한 짐승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께서 그치게 하여서 아까 말했죠? 상암과 해암이 없어지는 거죠. 사자가 함부로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약한 어린 양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정도이기 때문에 빈들에서 그냥 집이 없어도 평안히 다 거할 수 있고 숲풀에서 자도 걱정 없다는 거죠. 자다가 진드기 때문에 물려서 지금처럼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죽을 일도 없어요. 왜? 모든 피조물, 작은 피조물들까지도 누구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함을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도 백세가 못되어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3장 17절을 다시 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에서 33장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기 광활한 땅에도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광활한 땅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극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왕국은.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광활한 땅.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땅이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경계를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더 넓은 땅일 수도 있어요. 지구 밖의 땅까지 어, 묘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 이 광활한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역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 천년왕국의 땅 전체를 가리키는 땅이다. 그래서 시0편 72편, 아까 찾아봤었죠?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고 묘사하고 있죠? 땅끝이니까 그렇게 광활한 땅,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의 그 특징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제외한 이 통치자들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국이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찾아볼게요. 저희 다니엘서 얘기는요. 에, 이거는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자 여기에서 그 지혜 있는 자라고 나오는데 성도들의 다른 명칭을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이거 공창의 빛이라고 하면 보통 해와 달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는 성도들은요. 해처럼 빛나는 자가 있고, 달처럼 빛나는 자가 있고, 별처럼 빛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광명체, 그 부활의 그 강도가, 그 빛의 그 광명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빛의 정도는 결국 통치권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해와 같이 더 높은 통치권을 가지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달과 같은 정도의 통치급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또 별과 같은 통치권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이 지에 있는 자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앞에 단위에서 11장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환란 가운데 목숨을 걸고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이 전도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어, 마태복음의 19장 본문과 이 누가복음의 19장 본문이 어, 공교롭게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은 19장인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과연 그날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일이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이들은 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열두 모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하는 천년왕국, 다시 말해 메시아의 왕국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또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가서 군대를 데리고 다시 오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시겠구나 하고 잠시 후에 올줄 알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요그 이후에 아 이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을 그 한계가 어떻게 생각했냐 제자들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것이 AD 200년경까지는 이러한 재림과 그다음에 천년왕국의 성취 즉 메시아 왕국의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성경학자들의 주된 견해예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말이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오는데 열문화 비유가 있죠. 문화별로 이렇게 남기는 종들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 중에서 열문화 남긴 자한테는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30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제 다스리게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다스리게 라는 말에다가 이 천년왕국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적어 놓으시고요. 실제로 이 누가 복음에서는 다스리게 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심판 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죠. 두 단어가 같은 헬라어에서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심판하다라는 말도 쓰이고 다스린다는 말로도 쓰이고 또는 판결과 처벌과도 관련돼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는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보좌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이 제자들이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 얘기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 우리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2장 12절, 자 이제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데요. 어, 그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참으면 무엇을 고난을 그 위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아니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 진리로 인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면 또한 함께, 누구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 단어예요. 쉼 바실리오 소멘이에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위드와 같은 개념이에요. 누구와 함께. 이제 그런 전치사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데 함께 통치한다는 뜻이죠. 근데 마실리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 동네 이장 반장 이런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특권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서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함께 왕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통치권을 같이 공동으로 같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요한 계시록에서한 것이 계시록의 1장 6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나라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근데이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에 나라는요. 어, 이것은 왕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요 나라라는 말이나 왕이라는 말이나 왕국이라는 말이나 거의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 왕이 곧그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6절 다 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27절을 보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즉, 어,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3장 21절. 자,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라우디가 교회 하신 말씀이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이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전부 다다 다 어떤 뜻이 나오냐면 함께 왕노릇한다. 또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어, 5장에 가시면요.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왕노릇, 왕노릇 똑같이 이제 바실류어죠 그 다음에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를 탄다 그랬고 또 6절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탄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국이다. 무엇으로? 왕으로, 함께 왕으로. 자 지금까지 이렇게 천년왕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천년왕국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 부약과 신약 속에 기록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개요를 잡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 교회에서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상징적인 왕국이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진짜 문자 그대로 임하는 어떤 뭐 통치 역사 속에 임하는 그런 나라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성경교사 또는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을 배우셨는가 또는 어떤 신학을 추구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크게 사학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쭉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종말론의 사학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년왕국을 이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임하는 왕국이다. 그래서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설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순서 그대로 교회시대가 끝나가면 대환란 7년이라는 이 대환란 기간이 있고 그 중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후로 보기도 하는데 순교자가 부활하고 산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도들의 군대를 이끌고 지상재림을 하셔서 세우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 외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2, 3세기까지 대부분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전천년설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교회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방교회는 먼저 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공중 혼인잔치에는 유대인 성도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천년왕국이 회복이 될때이 회복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어, 이 천년왕국의 헌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교회시대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서 어,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휴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을 뿐이고 환란 후 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하지만 어, 여러분들은 어, 교회에서 어, 이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계시록에 표현된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실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워오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교부시대에 가서 이 오리겐이나 또는 중세시대의 어거스틴 또는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주장된 그런 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어, 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천년설대로 한다면 그러면 사탄은 언제 결박당해야 맞는 거죠? 천년 왕국 전에 결박되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 십자가 사건 때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천년왕국과 관련된 그 메시아 통치와 관련된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사탄이 무적에 갇혀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불의와 불공정과 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영적 전쟁 이런 사건들을 하나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어, 그나마 이 무천년설은 뒤에 나오는 후천년설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셔서 그때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는 가리켜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후천년설에 가게 되면 이 천년왕국이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이 천년왕국이 이어져서 낙원처럼 좋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설인데요. 어, 교회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서 어, 이 시대가 점점점점 낙원처럼 이 지상이 좋아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 후천년설이에요. 지금 이 어, 로마 카톨릭과 어, 대부분의 이 종교 통합에 속해 있는 그런 교단들이 같이 따르고 있는 학설들이 바로 이 무천년설과 이 후천년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해석을 따를지는 여러분들의 어, 선택이지만, 어,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은 존재하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전천년설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초대교회 신앙 그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천년왕국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천연한국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애통, 곡함, 아픈 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성전도 없어요. 근데 천연한국엔 성전이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처음 하늘과 땅이 어, 천연한국에는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등불도 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천연한국에는 해, 달, 등불이 있어요. 어, 그리고 밤이 천년왕국에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각 본문을 찾아서 체크해서 표시해 놓으시고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스토리를 잠깐 다시 요약해서 다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이제 곧 환란이 끝나면 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의 군대를 이끌고 암흑겟돈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짐승의 군대를 어, 진멸을 하게 되고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가요? 예, 불못으로 던져져요 게헨나 라고 하는 지옥 불못 가장 뜨거운 곳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용, 사탄은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이라는 임시구치소 같은 곳으로 갇히게 돼요 몇년 동안,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 미혹을 시키는 이 용, 사탄이 없는 동안에 천년왕국은 지상은 낙원이 되는 거죠. 누가 통치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혼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가서 반드시 이 사탄을 다시 풀어주게 돼요. 왜 풀어주게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또 자세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그 후에 이 지상에 있었던 곡마곡 백성들이 미혹을 다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곡마곡 전쟁인데 그 곡마곡 전쟁은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내리시면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모온 인류에 대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갈리게 되죠. 이 천연왕국 동안에 있었던 악인들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악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음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이 천연왕국에 있는 과실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 각종 과실 나무들을 통해서 약재료가 되어서 이것으로 그때는 뭐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 그런 시대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그런 나무의 열매를 이 성안의 백성들은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에녹 1서에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외경에서는 천년왕국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에녹 1서의 45장과 69장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이 45장 3절에 보면 그날의 택함을 받은 자, 즉 어, 메시아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들의 무수한 행위들과 장소들 가운데서 선택할 것이다. 이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천연왕국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 어, 나는 땅을 변화시켜 축복이 되게 하고 그곳에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살게 할 것이다. 자 이것도 천연왕국 얘기예요. 69장의 27자를 보면 그분, 즉 인자 또는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심판의 모든 것이 인자인 그분께 주어졌다. 또 29절에 어, 그 시각부터 지상에 부패가 없을 것이다. 자 왜요?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이신 분이 통치하십니까? 또 예언자. 어, 이사야의 승천이라는 이 아포크리파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2000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묘사가 돼요. 이게 AD 1세기경의 저술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의 제이 순교와 그다음에 이사야의 승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디오피아어로 보통 필사본이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본문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이 세상의 지배자를 보시면 세상의 종말은 이런 것들이다.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면 태초부터 이 세상을 다스려온 대왕인 벨리알이 내려올 것이다.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는 무법의 왕, 자기 어머니의 살해자인데 또 사절에 보면 은이 세상의 지배자는 이렇게 그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와 함께 올 것이며 그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에 복종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라 해가 밤에 떠오르고 달이 6시에 빛날 것이다. 어, 이게 기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는 사랑스러운 분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말하며, 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앞에 다른 신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절를 보면 사랑스러운 분을 모시려고 단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에게 가서 붙고 배교를 말하는 거죠. 10절, 그의 기적의 힘이 모든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그는 자기 초상을 모든 도시에 내걸 것이다. 12절에 그는 3년 7개월 27일 동안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3년 7개월 27일이라고 이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부터 2000년 정도 된그 문서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어, 수많은 신자와 성인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사막에서 사막으로 달아나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신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는 신자는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1332일이 지나면 이 말이요. 1335일이라는 말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1 3 3 2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님이 천사들과 성인들의 대군을 거느린 채 일곱 번째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그는 벨리알과 그의 군대를 개헨나에 쳐넣을 것이다. 15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남은 경건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자 이게 지금 천년왕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태양은 수치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성인들은 일곱 번째 하늘에 저장되었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살 것이다. 자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상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성인들의 모습에 힘을 얻고 세상을 경계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생존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존자들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외경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천년왕국 강의 일강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의 정의, 즉, 천년왕국이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함께 찾아보면서 공부해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 아마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가 될것 같은데 그때는 일강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어, 천년왕국의 주체, 즉천년왕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서 천년왕국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 같이 제가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나머지 내용들을 어,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천연 왕국의 특징들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럼 여러분이 들 다음을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재림 후 천년간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지상 왕국. 두 번째. 정의와 공의가 지상에서 실현되는 왕국 세 번째, 평강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왕국 네 번째, 인간 심성이 회복되어 모든 백성이 여와를 호 아는 왕국 다섯 번째, 인간과 피조물 모두 저주에서 해방되어 회복되는 왕국 여섯 번째, 광활한 땅 일곱 번째,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왕국 자, 이 일곱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친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사 지상에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심판 후에는 땅에는 더이상 불의한 인간과 악한 용들이 통치하는 사람의 왕국 그리고 이 혼합의 도성인 큰성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아,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펼쳐지는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인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메시아의 왕국, 천연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실 때 대답할 말씀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바로 우리를 환란을 인내케 하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의 목적지까지 결국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본래 인내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휘포모에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적진 한가운데 포위된 특수부대 군인이 지원군이 올 때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교전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고 하죠. 지금 환란기에 들어선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조여오는 사탄과 짐승의 포위망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이 극심한 환란과 연단의 시간들을 초월해서 승리의 종착역인 영광의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지상군대인 성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필수품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어서 지옥이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 다시 말해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과 부패, 거짓과 불의 없이는 결코 잘살수 없는 이 썩어질 세상에 대한 소망은 진짜가 아닌 가짜 소망인 것이죠. 부활 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가장 먼저 가장 정의로운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간절하고 진실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준비하며 다가오는 환란기를 기쁨으로 이기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의와 공의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시아 마시아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